오랜만에 라이브예요. <웃음> 오랜만이죠. 야호. 안녕하세요. 안녕. 세로로 보여줘. 오케이. 안녕하세요. <웃음> 오종년만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일갔다 온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싶었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윤수 뒤에 보여요. 나 혼자 나 언제 나오냐고요? 못 나가요. 아이타이 연수짱와다시모 아이타이. 아 오랜만이에요. 운스 뒤에 와카라나이 <웃음> 댓글 때문에 얼굴이 가려요 이렇게 한번 보이나요? 언니 라이브는 오랜만에 들어와요 그죠 제 라이브 오랜만에 하잖아요 짱구다 한번 새로 해달라고요? 그럼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크리 운스 남 이뻐요 감사합니다 내일 첫 출근이에요? 화이팅 아 눈썹 안그렸어 입술만 발랐거든요? 요거 아이라인 조금 빼고 찡빵 같아요? 아니거든요 피부 좋나요? 내일부터 다시 학교 가요 잘 갔다 와요 짱구 많이 와서 그런지 그래서 짱구가 보이나요? <웃음> 앞머리 없어졌어요 기르는 중꽃 보러 갔다 왔어요? 아니요 저 아직 안 갔어요 내일 갈거예요 갔다와서 사진 올릴게요 오랜만이죠? 딜라야 나 이제 알바에 알바해요? 어떤 알바해요? 돈 벌어요?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오늘 TMI 알려주세요 저 오늘 물회 먹었다요 물회 좋아하시나요? 물회? 룸투 해주세요 지금 방 너무 더러워서 <웃음> 다음에 해줄게요 카와이 <웃음> 아리가또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아무날도 아니잖아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리고 글 얼굴 약간 얼굴에 살이 좀 붙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카와이데스카. 물에 좋아요? 물에 맛있죠. 크레온수 뒤에 뭐야? 연수요일은 죽었나요? 조금 죽었어요. 저그 찍어야 되는데 오늘 좀잘 나오나요? 화장 안 했는데. 강아지 뭐하시노? 강아지 자요 Can you speak in English? No h hey, can't 안녕하세요 요즘 잔나비도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 잔나비는 제가 3년 전에 좋아했었어요, 3년 전에 크레온스 카와이, 아리가또 손년수? 손년수가 뭐야? 손년수가 뭐예요? 서포스토 3년 전에 좋아했었는데 그 노래만 좋아했었어요 꿈나라 별나라 그런 장경준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베이스 치시는 분그분 그분 좋아했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연수 오네산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세카이 노아리 진짜 좋아해요 지금 잠깐만 우리 연수 세상 귀엽지 두말에 뭐하지? 야보라게하고케이크하서고봐도나 <웃음> 저런 댓글 진짜 웃기더라고 다타민 <웃음> 원춤이다 진짜 귀엽다 저런 댓글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아 히라가나 모르는데 뭐 어떡하지? 와카라나이 히라가나 와카라나이 공부를.. 아그 공부 어떻게 해요 일본어? 진짜 모르겠어 머리 염색했지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요? 저 요즘 마라탕 진짜 좋아해요 마라탕 c a 스 you speak 또 동생은 동생은 지금 물에 먹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마요? 이쁘니? 무소토, 무토토무 씨가 기상캐스터 시험 합격했어요. 아, 진짜요? 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 촬영 댓글 때 열심히 찾아올게요. 좋아요. 종종 달아주세요. 그쵸? 진짜 재밌는 것 같아. 페북 친구 추가했어요. 아, 페북 친구 거시면은 받아들게요. 마이 원픽. 아, 아리가또. 맨끝에스인데 카페가 레스? 레스? 제가 한국어를 더올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베라 최 뭐냐고요? 아, 저 고수 안 넣어 먹고. 음, 피스타치아 몬드랑 초콜릿 무스. 오늘 밥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수술을 해서 지금 입원 중이에요 헐맙소서 어디 아픈가요? 강아지 보여줘요 강아지 지금 강아지 아니고 허스킨데 커요 엄청 푸시대보다더 이뻐진 듯 감사합니다 배보졌나요 딱히 뭐 하는거 없는데 <웃음> 벚꽃 아직 안봤어요 내일 보러 갈거예요 궁금한데 키몇이에요 172? 3? 그 사이 어딘가 야식 추천해주세요 야식 물회요 저 방금 물회 먹었거든요 what are you doing? 아니 라이브 placing like for twice 싫이 <놀람> 짜장면 먹고싶어 짜장면 좋아해요? 저는 꿔바로 먹고싶어요 앞머리 기른게 더예뻐요 기를게요 젖살이 좀 빠졌는데 다시 얼굴살이 올라왔어요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저도 다이어트 해야되는데 미모에 물이 올랐나요? 감사합니다 페북 아이디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밤이에요 몇 살이세요? 21살, 99년생. 안녕. 꼬바로우. 꼬바로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나도 이름이 연수입니다. 아, 진짜요? 무슨 연수예요? 저녁은 물회 먹었어요. 프리스타일 랩 해달라고요? <웃음> 현시, 현지나 시험 잘 쳐라고 해주세요 현지나 시험 잘쳐술 좋아해요? 네 좋아요 쌩얼인가요? 아이라인을 그렸고요 입술을 발랐습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했어요 목소리 카리스마 있네요 무게감 있음 음. 카리스마 입고 싶지 않은데 스물한 살인데 군대 가요 동갑이네요 친구 잘 갔다 오렴. 저는 인도네시아 팬이에요. Hello 인도네시아. 크레온스 플레이 게임 n no. 요즘은 왜 연수일 안 올라오냐고요? 그러게요. Please s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세카이 노와리 RPG. 진짜 너무 좋아 노래 너무너무 좋아 미쳤어요 앨범 살거야 괜찮나요? 안데난 이렇게 나오는게 좋은데 별로? 별로? 이게 낫나요? 연애 안하냐고요? 못하는 건데요? <웃음> Hi, you are so cute. t h 아직도 디펑스 팬이에요. 저 진짜 절대 디펑스에서 못못 빠져 나가요. 캡처해서 배경 하면 돼요? 이상형이 뭐냐고요? 저 건전하고. 건전한 사람. Please do 나내 not... 마음 속에 저장. 아, 내 마음 속에 저장. 저장. 일본의 팬 모모카입니다. 일본어 말해줘요. 어, 아타시와 캉코쿠노 최연스 아이필리핀 출담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본다고요 저는 그냥 이상형일 뿐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건전한 사람이 좋아요 뭐 물러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그런 분들도 저한테 관심 없겠지만 언니 예민한 질문일 수도 혹시 참 추락사고요 일본어 어려아 제가 발로 치고 있어요 오케이. 일본어 어려워? 하이 혼돈이 무죽하시 유 o k yes 사랑해 from 필리핀. Love you. 안녕하세요. 귀신 아니고 제 발. 제가 양말 룩스. 양말 귀엽지 않나요? 쿠키 몬스터? 선물 받았어. 미니 아트 해주세요. 언니 주점녀.. 저 진짜 좋아해요. 주점녀. 주점녀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좋아. What skin care you can.. you use.. 어.. 피지오겔 알아요. 피지오겔. <웃음> <웃음> 나는 한국어 어렵다. 니홍고가.. 혼돈이.. 무지카시 건전한 휴먼 많이 없으니 직관을 따라가시길.. 없으면 안 사귀면 되죠. 진킬디스럽 그거 그건가? 블랙핑크? 푸지 때랑 눈썰 라인 바꿨죠. 여기 앞에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그리지가안나 가지고. 가와이, 아리가또. p 레이싱어썸프 i n g a song i 네 거야 i m from Philippines. I'm from Philippines. I'm from Philippines. i 언니 l o <웃음> 야방 댓글 읽어주는 거 너무 좋아서 벽보다 집 원룸 됐어 귀여워라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캐릭터요? 포켓몬을 알까요 제가? 포켓몬 그닥 아는 게 없어요 그거 알아요? 그아다시 사쿠란보 이거 알아요? 반지 저희 엄마가 사줬답니다 어떤 어떤가요? 근데 뭐 하셨어요? 저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집에서 마라탕 먹고, 물회 먹었어. 음, 반지 이쁜가요? 춥이 됐을까? 엄마가 사줬어요. 까먹고 댓글 읽어줬다가 이분 지금 너무 중요하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빠가 해주냐고요? 아니요 아빠 집에 없어요. 휴지 때 연선이 항상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브이싱 어, 미스에이 다른 남자 말고 이제 할 말이 생각서 왔나요? 더 공부해야 되겠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셨나요? 일본어 진짜 잘하네요. 에이 좋지 잖아 속상 아닌데 겉상인데. 싱 미스 이성. 가슴이 가슴이 뛰는데. 남자 볼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음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라면 전잘 생긴 게 좋아요. 제 눈에. 반지 받았으니, 언보이날 선물을 편지 쓸 건데요. 제육볶음 먹고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어디 가요? 송무리 시궁요? 이게 뭐예요? 송무리라고요, 저? 아니요? 아니, 크다가 아닌 것 같은데. Can you say hi to me? Hi. 크레언스 신장? 크레언 신장? Can you say hi for me? Hi. 남자 키 기준 있나요? 음, 그닥 한 크면 좋겠죠? 근데 작아도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내씽라비앙로스 느낌은 루비보다 더 아니 페북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요 그거 저 안녕이라고 올렸거든요 그, 안녕 치면 나오지 않나? 모르겠다 저 페북 안해서잘 몰라요 인스타에 초과한 사진은 가공하고 있습니까? n no. 보정하냐는 얘기죠? 아니 일본 간데 짱구 큰 인형 너무 귀여워 나도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짱구 큰 인형 갖고 싶다 보조개 예뻐요? 입술? 입술 이거 그건데요 생기갑 삐야 아 오늘 생기밥 생기가 빨랐어요 언니 턱선에 저손 베인거 귀여워. Do you like BTS? 어잘 아, 몰라요. 응? 음? 참고가 살만하다고요? 진짜 그거 얼마예요? 레이스 사 하이 세하 뭐야 저게? 언니 유 프리티 뭐저게응 별로 안 예쁘게 나왔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이쁘게 나오는 방법을 알고있지 안이쁜것같아 일본 말 잘하시네요 아닌데요? 오늘 나방 몇시까지 할거예요 글쎄요 하고싶은만큼 하고 끌게요 일본어 진 공부해야겠다. 맨날 느끼면서 맨날 못해요. 그냥 말만 해. 맨날 히라가나를 진짜 모르겠어. 니가제일 좋아하는 모델. 음... 글쎄요.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한 건 에스틴 모델 분이에요 김진경 분. 언니 앞머리 있을때 셀카 더 올려주세요 이따가 이거 끝나고 스토리 올려줄게요 셀카는 45도 각도가 생명이에요? 이게? 괜찮아? 괜찮나요? 스미마셍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샤가나와가라나이 언니 산진 찍을 때기본을만 찍어요? 음저 그거 비유길리 근데 필터 안 써요 푸즈때부터 계속 좋아해요 고마워요 언니 폰게임 하는 거 있어요? 저 없어요 저 폰게임 추천해주세요 이쁘다 이쁘나요? 감사합니다 우아 우아 이치케다시대 일본어 잘해요? 아 근데 할줄 아는데 히라가나 못 읽어요 윤수장? 아니 아날로그 필카 좋았냐고요? 음.. 안 써봤어요 아, 그런 얘기안 돼요 혼나요 저 언니는 눈 크기가 얼굴이 좀 아니에요 조금 더키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딱딱하나도 모르... 저 일본어 읽을 줄 몰라요 스키 스키 맞죠 저거 스키 읽을 줄 알아 스키 다이스키 아리가또 카목 찬틱 찬틱인가 칸틱인가 뭐였지 저거 오랜만에 라이브 하니까 기억 안 난다 샴푸 못 써요. 저제이숙 Hello, I'm from Indonesia. Hello. 연수요일 커뮤니티 답 댓글 왜안 달아주나요? 헐, 몰랐어요. 지금 이거 끝나고 가서 달아줄게요. 태일랜드. 오, 안녕. 아이고 간만입니다. 오, 잘 지내시나요? 한번 뵈어요. 연소율 콘텐츠 골랐어요? 흠저그 <웃음> 뭐지? 로또 사보려고요 언니 알바해본 적 있어요? 카페에서 알바해봤어요 카페 알바 애교? 죄송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둘 중에도 뭐가 더잘읽는지궁금하다 못 읽어요. 그냥. Have Facebook now? Yes! Yesterday made... 어? <웃음> 카페 언니. 저 일... <웃음> 일 일본 여이로 된다. 그 3주 정도 회사 카페에서 알바했었어요. 많이 살았고요저돈 없어요. 아이 안녕 찬틱 응. 언니 요즘 빠진 취미 있어요? 요즘에 취미 생활할 만한 게 딱히 없었는데 다이스키 아리가또 퓨어즴리? 찔리? 거봉찔리 먹어봐요 아니요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 한국에 안판대요 한달 용돈 얼마 받아요? 글쎄요 얼마 많이 안 받아요 When you come to Indonesia 음, I don't know 후감인가요? 감사합니다 Come to Indonesia please 화이팅 포즈 스포티. 내일 학교 가서 언니가 댓글을 가줬다고 자랑해야지. 그래요 근데 친구들이 저를 알까요? 너무 좋다. 좋아요? 프사 오랜만이다. 저 사진. 아버지가 집에서 밥 많이 해주시나요? 아니요. 연수일 업데이트 계속 기다리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죄송해요. 올려야 되는데. 부주 4팔 보고 싶어요. 어, 아니요. 구독. <웃음> 내가 친구한테 언니 전파시켰어요. 빨리 더 시켜요. 뭐 다단계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Are you stay in YG plus? Yes. 송곳니 저송군이 되게 뾰족하다요? 초코비스키? 그게 뭐예요? <웃음> 무슨 음, 느낌인지 알죠? 오카시스키? 아, 혼돈이스키. 니온 오카시 중에 그거, 아, 그거래요? 페코, 페코짱, 이치고 균유, 캐러멜? 와카루 언니 팬미팅 하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윗성군니 언니 고생하세요 저 고생하라고요? 왜요? 잘못됐는데 그 말은? 몇 시에요? 뭐가 몇 시에요? 와카루 알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언니한테 다려보는 팬분들 계정 구경하시나요? 네 종종 종종 구경한답니다. 오 정말 있어요. 뭐가요? 송곳니아 진짜? Do you like 매시? 매시? 아니? 잘 몰라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전 제가 봤을 때 엄마 닮았어요 아니 아빠 닮았어요 이따 라방 끄기 전에 이름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생각해볼게요 누나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 감사합니다 음, 치바 에리 갑자기 에리 페이스북 있어요 어저께 만들었어요. 친구 신청 되게 많이 왔던데, 근데 저거 받아줘도 되는 건지 몰라요. 아빠가 왜 질투해요? 뭐 질투해요? 하와이 데스까? 스키? 그 앞에가 뭐.. 스키 앞에 뭐예요? 스키 앞에 <웃음> 안녕하세요 장인어른님 잘 계신가요? 그분이 누구시죠? 언니 오늘은 립을 삐아 생기갑 썼어요 하트 주세요 다이어트하는 방법 저는 다이어트할 때 밀가루나 쌀 이런 거 아예 안 먹어요 그냥 진짜 그냥 아예 탄수화물 1도 안 먹어요 하공풍. 어 저거 예전에 정민언니랑 방송했을 때 들어와서 했던 얘기죠? 생선을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애리 좋아하냐고 물어보네요 네 좋아하죠 귀여워 죽겠어 진짜 러비. 땡큐. You, you. 음. 아. 일운거 무지카시. 라면은 어디 라면 좋아해요? 음, 전 불닭볶음면이 좋아요. 인스타에 언니 태그해서 올리면 댓글 달아 주나요? 아니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다 달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 트와이스 채영이랑 닮았네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연수영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페북 안 앞으로 어떤 거 올리실 건가요? 글쎄요 그거 진짜 궁금해서 만들어본 거지 할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비올레타 봤어요? 네 언니 첫 번째 장래 희망은 뭐였어요? 음저 피터팬이랑 결혼이요 하지만 읽고서 대답하시는 걸요? 일본어 아 일.. 그니까 러 대충 읽을 줄 알았는데 다는 못 읽어요 뭔지 알겠어요? 아가려지잖아 불편해 뭔가 기대놓고 싶은데 이렇게? 응 됐어 으악! I got to study k o r e 화이팅. 어왜 이렇게 얼굴이 귀신같이 나오지? Do you like 신장? Yes. Love, love. <웃음> 깨질 뻔했다고? 아 이렇게 세워놓데 나. 개밥넘 나왔을때 진짜 뚱뚱했는데 오 다민이 뭐해? 안녕? 다민이도 같이 볼, 할래? 요즘 좋아하는 노래 뭐있냐고요 글쎄요 요즘에는 세카이노와아리 노래밖에 안들어요 디풍스 아니면 아이웨우 그니까 러 지금보다 살쪘었어요 다민이 잘 지내니? 다민 춤 대회 수상 축하해요 춤 대회를 나갔어요 페이스북 닉네임이 뭐예요? 최연수 아저 어저께 하루 만에 팔로워 1500명 늘었는데 저 어디에 떴어요, 혹시? 혹시 어제, 나, 내가 어제 팔로우 했다, 손? 내일부터 계약이에요. 화이팅. 언니, 패복해요? 나 어저께 만들었어. 누가 귀여워? 누나? 신잔신잔 훈또니카와이. 신잔. 너무 귀여워, 언니. 고마워요. 헬로우 연수, 헬로우. 가위 눌러봤어요? 가위 아, 뭐 눌려봤죠, 당연이저 진짜 제일 무서운 게 가위 눌리는 거예요. 페북 페이지 떴어요? 혹시 그페북 페이지 뜬거저 인스타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어요? 진짜 궁금해, 뭐가 떴는지. 뭐라고 떴어요? 헐, 진신하러 달려가야겠다. 당연이 그거 페북 그거 보내봐봐, 나한테. 내가 걸어볼게. 내거 다들 못 찾더라고. 뭐 보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감이 눌렀을 때, 뭐였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글씨 같은 걸 쓰는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글씨 같은 걸 쓰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뭐 뭔가를 써. 막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 못뭐 쓰지? 이렇게, 막 이렇게 봤어. 근데 그냥 계속 뭘 써. 그래서 뭘까? 했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드는 소리가 이렇게 탁 가위 눌렀어요 무서웠답니다 플레싱 어.. 소녀시대 노래? 저 예전에 소녀시대 노래로 프리 오디션 봤었는데 그거 라이언 하트 와이. 죽으리니.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글쎄요 뭐 있을까 짱구 제일 좋아 아무튼 내 앞머리가 보고싶어요 보물 1호는 음, 펑스 굿즈 아, 너무 어려워. 페북 페이지 뭐라고 떴어요? 저 언니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요즘 읽는 책 없어요 연수 슈스케 때부터 팬이었죠? 디퐁스? 아이 뭐래 디퐁스 슈스케 때부터 팬 아니요 저는 그 이후에 좋아했어요 하이 연수 언니 하이 안녕하세요 저 페이보 페이지에 뭐라고 떴어요 여러분 빨리 알려줘요 나 궁금해 DM으로 보내주세요. 언제 봤었는데, 난리 난비모 그런식 으로떴었나 아, 진짜요? 아, 진짜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거 떴지 그거 보이면 여러분 저한테 DM으로 보내줘야 알겠죠? 염선 언니야, 너무 이뻐요. 고마워요. What your babe? 카툰, 음. 크레용 신짱은 애니메이션. 카툰은, 만화, 만화 뭐 좋아하지, 내가? 코믹? 모르겠다. 웹툰 많이 보는데, 웹툰. 오늘 잘 지냈어요. 일하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저또 가요. 외용. 일, 아, 일하고 있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일만 있어야 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일 끝나고 조심히 가요. <웃음> 알겠죠? 이렇게 얼굴 하얘졌지 갑자기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화이팅 아 어스 본적 있어요? 저 공포를 잘못 봐요 하이 하이 요즘 인짜의 삶 살고 계시던데요? <웃음> 애니 소드 아트 온라인 하세요 아니요 몰라요 해북을 아무리 찾아 안 나와요. 음. 어렵네.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처음에 제거 링크를 쳐아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링크를 어떻게 찾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다 하얘지지? 어, 됐다. 힘들어. 내년에 오길 빌게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웃음> 절대 안갈 거예요, 진짜로. 아, 작년에 갔으면은. c a 년 선배였는데 내가 c a n y o 간다고? a y 안...안...간...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만약 연기 k 의가 들어온다면? 아직은 실력이 안 돼서 a k o Angandako? a n g a 어 d a k o 요 n g a n d a k o a n Please come to Japan. 아! 혼돈니 스키, Japan. 스키. 연습하고 싶은데, 나 한국 사람 아니야? 응? 어떤 연습을 얘기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뚜이는요뚜이는 쬐는... 거실에서 잘걸요? 언니 스토리로 질문하는 거 해주세요 오 이게 뭐야? 흠. 대박, 신기하군. 가수랑 모델 중에 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뭐든 하고 싶은데요? 핵인싸 되는 방법 공유 좀요 저도 인싸가 아니지만, 그냥 엄청 신나 있으면 친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에이, 이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웃음> 예, 여기에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떠요. 안돼요 응? 어떻게 하는 거지? 뚜이 꾸이 보여주세요. 뚜이는 지금 보여줄 수가 없답니다. 이런 느낌. 뭔지 알았죠? 방금. 봤죠. Do you like 중기 No. 잘 몰라요. p l e a s i n g song. 어떤 노래? 이런 느낌. 음.. <웃음> 징지 그거? 지지지지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게 못 누렸지? 연수 추천하는 애니는 물론 짱구? 짱구! 짱구! 제일 좋아. 짱구가 제일 좋아요. Who do you like singing? 어, 한국인 인디 반도 디쿠팡스 정말 좋아해요 그거 아니야 반짝반짝 어쩌고저쩌고저쩌저쩌 물론 기억 안나 <웃음> 뭐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었 밤엔 잠도 못 이루죠 뭐 왜? 모르겠다 짱구 is so cute 예! 큐트 Hello, you're so cute Thank you 아 맞아 맞아 너무 반짝반짝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반짝반짝 얘기하신 분푸사에 계신 네분 되게 잘생기셨네요 티펑스인가요? 아 나는 나는 바본가봐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 연습? 아 요즘 빨지는거 뭐예요? 음봉스랄까요노노노노노 no, no, no, no, no. 사랑해 감탄당 저도용 지지 지지 베이블 베이블 베이블 이게 처음부터 뭐지? 어렸을 때 이걸로 장기장을 나왔었는데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Like o oh, u uh, please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Can you speak English? No What are you going to after this n i h e Sleep 다시 만난 세계를 듣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아! 글씨좀 보여줄게요 뷰렛타 그거 말고 몰라 생방송 자으물 기억해 주나요? 몇분 정도는 알죠? 친구들이랑 그 코너 가시나요? 당연하죠. 저 코너에 붙였어요. 짱구는 못 말려 좋아해. 좋아해. 기다려 어머니가 부르신 건저 아니고, 동생이. 동 기억하시나요? 네. 내일은 월요일인데, 뭐 하는데요? 학원 가요. 연기 학원. 여러분, 근데 무슨 글씨 써 줄까요? 자. 자. 아. 아, 들어. 두 번이나 봤는데, 아진짜 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진짜 저 옛날 완전 초반부터 봐주셨던 분들. 맞아요 피아노 있어요. 응? 한 손으로 쓰는 거 되게 어렵다. あ、ちょっと待って 자, 아, 거치에 심지어 끼워져 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 진짜 화나거든요. 아! 아! 好き 하이 짜키제 입이 물고 있었는데요 <웃음> 뭐 쓰지? 리우 이거는 파일이에요 은서 글씨 어떤가요? 마에 들어요? 여기까지 글씨 쓰기였습니다. 크레용 신장 내가 저건 읽을 수 있지. 크레용 신장 그리고 이제 곧뜰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급하게 방송하는 거 알죠, 저? 예뻐요? 한석봉 뻥치네요. <웃음> 그거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재밌었고요. 또 조만간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글씨를 또 써줄게요. 알겠죠? 바이바이. 안녕. 누나! <웃음> 오랜만이다. 그죠? 안녕. 하지만 이제 끌거랍니다. 오랜만이에요. 내일도 와요. 생각해볼게요. 아시다네 바이바이. 오야스미. 안녕. 잘자. 오야스미나사이.